부엌 소라입니다. 우와, 얘는 따개보조붙어있제 우와, 오, 피조개, 피조개, 피조개.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오호. 큰 줘, 마디 넘어요. 개 들어 있어. 어, <웃음> <오>, 있어요, 있어. <웃음> 소라 두수째 음, 완전 땡큐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아, 오늘은 무의도에 있는 한화의 해수욕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람 굉장히 많은데 많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때는 좋은데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거랑 아... 이게 뭐가 잡힐지 모르겠네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음 여기 잠깐 봤는데 와 여기 골뱅이 새끼들이 엄청 많네요 골뱅이 새끼랑 그 범개 같은 거 밤개 조그마한데 딱딱해서 그 튀겨먹지도 못하는 게그 개들이 엄청 많네요 골뱅이 큰거 있으면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잡아 보겠습니다 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골뱅이 골뱅이 새끼들 골뱅이 새끼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작은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놔주고 큰거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골뱅이 골뱅이 조그만 새끼 어. 안녕 아 오늘의 목표는 골뱅이랑 소라도 있으면 좋고 없음 말고 없음 말고 골뱅이랑 소라를 목표로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골뱅이 새끼 어. 조그만놈 안녕 들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요녀석 요녀석 보이시나요? 요거. 튀겨먹어도 딱딱해서 못 먹는데요. 안녕, 잘가. 빠이빠이. 첫수로 왕골뱅이. 이 정도면 시야 준수하죠? 음, 첫수로 시작으로. 골뱅이들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도 골뱅인데. 골뱅이 보이시죠? 이건 좀 작다. 작아서 놔줄게요. 와 여기가 왜 국민 포인트인지 알겠네 발판이 진짜 편해요 그리고 굉장히 커서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때는 어 뭐야 소라 있나? 오 있어 있어 있어 소라인데 있는데 너무 쪼그매요 그죠? 음, 너무 조금매서 살려주겠습니다 안녕 오자마자 골뱅이 하나 받고 소라 조그만 거 하나 받고 아 역시 해루질 나오니까 좋긴 좋아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 이 맛에 해루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골뱅이 너냐 <웃음> 퍼진 게 커보이길래 봤더니 조금해요아 조금만 더 컸으면 맛있게 먹는 건데 말이야 여기도 골뱅이 안녕. 아, 얘도 애매하게 조그만해 그죠? 애매하게 조그매 놔줘. 여기도. 넌을마나냐 얘도 조그매서 놔주겠습니다. 사라져. 오호, 골뱅이 무덤. 오, 이건 좀 크다. 오, 얘는 좀 먹을만한 사이즈 됩니다. 한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커도 질기더라고. 좋았어요. 골뱅이 한수더있습니다 두 마리 뱅이뱅이 골뱅이 잡아서 먹어봅시다 여기도 골뱅이 오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은데? 골뱅이 세 마리째 먹을만한 골뱅이 세 마리째입니다 기분이 좋군요 여기도 골뱅이가 있는데 과연 오 여기도 사이즈가 괜찮아요 이 정도 사이즈는 뭐 얼마 지 들어가 아 골뱅이는 여기네 딴 데면 필요 없네 골뱅이는 여기야 앞면도까지 안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골뱅이는 여기가 아주 키가 막힙니다 이게 경험이 골뱅이는 잡아왔다고 또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야 잡지 그래도 골뱅이 난좀 컸으면 좋겠다 어? 커보이는데? 얘커 커보입니다 오호 오호 얘는 세마디 넘습니다 들어가 오호, 여기도 큰 놈. 요 이건 진짜 크다. 보이십니까? 우와. 우와, 얜 진짜 크다. 우와. 오호 크죠? 세 마디 넘어요. 음, 음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잘 커요. 아는 만큼 잡는 겁니다. 아는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공부를 이만큼만 하고 왔으니까. 이것만 잡는 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오면 많이 잡는 거고 오 골뱅이 골뱅이 <웃음> 골뱅이개 골뱅이 안에 개 들어있어요 <웃음> 안녕 미안하다 잘가오 이건 진짜 골뱅이 오 대왕골뱅이 <웃음> 주먹골뱅이 <웃음> 여기도 있다 골뱅이 호호호 <웃음> 여기도 세 마디 넘어요 <웃음> 여보 자기가 못온 만큼 내가 많이 잡아갈게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골뱅이 되게 많아 오 뭐야 오! 피조개 피조개 피조개 우와 대박 우와 피조개 살아있습니다 오 엄청 크다 하나 개가 아주 국민 포인트인 이유가 있구만요 떡조개 떡조개입니다 여보 떡조개 가져갈게 아니 크니까 여보 변명하는 게 아니라 크니까 크잖아 이해해줘 절대 절대 안전하게 무릎까지만 딱 들어가야겠어 이후로는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무서워 주변 항상 둘러보면서 사람 있는지 없는지 불빛이 사라지면 무서워요 나만 있는 거잖아 오 골뱅이 좋았어 들가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 하나기 해설장을 오늘은 그냥 탐색한다고 생각하고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골뱅이 소라 뭐 낙지까지 나와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마는 거죠 뭐 거기까지만 딱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해루지를 안전하게 또 골뱅이 발견했습니다 골뱅이 근데 너무 작아 세 마디가 안돼 사라져 엄청 커 보였는데 물속에 있어서 커 보이는 건가 죽주비 죽주비 골뱅이 죽주비 소라도 죽주비 하면 좋은데 키조개는 저에게 마치 신화속 용같은 존재 못봤으니까 못봤으니까 보질 못했으니까 키조개는 저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골뱅이 이건 있는거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왜 크죠 골뱅이 골뱅이 여기도 골뱅이 근데 네, 이건 작아 작은건 놔주겠습니다 물속에 있을때 엄청 커 보이는데 되게 작네 사라져. 골뱅이 이것도 작은 놈. 그죠? 사라져. 우와, 골뱅이 이건 진짜 크다. 우와. 그죠? 음. <웃음>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이건 세 마디 됩니다. 음. 오, 이 정도면 먹을 만합니다. 와, 골뱅이 진짜 많네. 골뱅이. 오케이. 어, 얘도 먹을만한 사이즈. 오, 굿. 진짜 많이 빠지네. 왕복 8kg에서 12kg.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네. 진짜 그 정도 빠지겠네. 와, 골뱅이. 와, 와 골뱅이. 우와. 가다 보면 골뱅이 무덤이 볼록 튀어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우와, 이것도 세마이더 마요. 우와. 와 진짜 많이 나가야 되는구나 오얜좀 큽니다 얜좀커오 주먹 여기도 있는데 얜쪼금미에요 안녕 이제 뭐 골뱅이는 거의 발에 채일만큼 잡히네 그래도 좋습니다 꽝 치는 것보다는 잡는게 낫죠 그죠? 응. 꽝 치는 것보다는 잡는게 나아요 우와 대왕골 와음 와이프한테 할 말이 생겼군 이거 봐라 나 이거 잡았다 이렇게 할 말이 생겼습니다 아 여긴 발판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노가리에 비하면 발판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이네 천국 김민이 여기 왜안 됐고 냐고 뭐라 하겠다 여보 다음에 오자 여긴 여보가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다음엔 꼭 같이 오자 어후 또 골뱅이 발견 아 근데 너무 작아 보이시죠? 너무 작아 안녕 작은 것들은 살려줘야 다음에 큰 주먹골뱅이로 만납니다 운동 그냥 되네 와 장난 아니네 와이 운동 따로 할 필요가 없네 여기 와서 하는게 운동이네 와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우와 주먹골뱅이 와 얘는 딱개부들 붙어 있어. 우 골뱅이 말고 이제 딴거 주세요 골뱅이 많이 잡았습니다 보라 이런거 주세요. 너무 욕심인가? 골뱅이 골뱅이 안녕 <목소리> <목소리> 보이십니까 골뱅이? 많이 잡았죠? 오 골뱅이 무덤 한마리 짝짓게 하고 있었는데 한마리 두마리 <목소리> 우와 짝찌게 하고 있었나보네. 미안. 골뱅이 진짜 많다. 와. 우와. 우와. 제가 잡아서 먹어보니까 진짜 주먹만한 주먹골뱅이는 생각보다 질겨요. 그래서 세 마디 조금 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안 질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엄청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더 들어가야 되네 와 끝이 없이 펼쳐져 있네 운동이네 운동 보통 운동이 아니네요 와그 와중에 골뱅이 오늘의 목표는 골뱅이랑 소라 였으니까 골뱅이는 이제 어느 정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라 좀 보여줘도 될것 같은데 얘는 작다 작은 줄 알았더니 크네 네, 거의 골뱅이 맞칩니다 골뱅이 맞이 오 이거 희한하게 생긴 불가사리네 보이시네 우와. 내 앞에 엄청 많이 지나가셨는데도 이정도 있다는건 진짜 발이 채일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콜뱅이다 콜뱅이 우와 콜뱅이입니다 우와 오 소라 소라 과연 오 있어 있어 있어 주먹소라 오 있어 있어 대박 여러분 주먹소라입니다 소라 발견 오늘의 목표 완성입니다 소라 몇 마리만 더 잡으면 돼 이제 그러면 완전 금상첨화야 이것은 골뱅이 이것은 진짜 음. 골뱅이 골뱅아 집에 가자 내 뱃속으로 미안하다 원골뱅이 골뱅이씨 골뱅이 씨, 오호호 골뱅이 씨, 들어왔어요. 골뱅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여기. 사사사 어. 골뱅이. 골뱅이 무덤.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여기도 골뱅이. 물서이 맘마 나한테.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는 진짜 발이채일만큼 잡히네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소라 소라 있는거냐? 있는거냐? <웃음> 어 있어요 있어, 있어. <웃음> 소라 두 숯째 음 완전 땡큐 아 이거 비가 살살 내리네요 현재 시간 10시 반 아직 간조시간한 2, 30분 남았는데 이제 나가면서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면서 뭐가 있나 보고 그리고 철수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목표한 거는 거의 다 잡았어요 골뱅이 한 30마리 소라 2마리 큰거 잡았습니다 뭐이 정도면 됐죠? 올바라겠습니다 슬슬 나갈 시간 됐어요 나도 나가야지 괜히 뻐싱기다가 죽습니다 괜히 몇 마리 더 잡으려다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집에 갑시다 진짜 많이 걸어왔다 그 와중에 골뱅이 골뱅이 한 마리 더. 그 와중에 골뱅이 한 마리 더 나가는 길을 이렇게 쭉쭉 하면서 나가면 될것 같아요. 골뱅이인가? 골뱅이네. 골뱅이 가는 길에 골뱅이 하나 더. 얘도 골뱅이인가? 얜큽니다 음, 넌 들어가. 넌 잡이 없다. 가는 길에도 계속 나와 이거 뭐. 오, 굿. 이것도 굿. 진짜 멀다. 야, 여기 오면 운동 제대로네. 저 지금 허벅지 근육이 살짝 풀렸어요. 제가 평소에 운동을 아예 안 해가지고 허벅지 근육이 살짝 풀렸습니다. 와, 대박이에요. 서로 껍데기 낚였습니다. 헤이. 어, 이 정도면 크지. 어, 그죠? 어허, 이 정도면 크죠. 진짜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저 철수하는 중이에요. 내가 하는 중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골뱅인가봐요. 왕골뱅이, 왕골뱅이. 진짜 크다. 우와, 우와. 주먹골뱅이. 우 와. 소라기 보이시나요, 걔? 소라기. 숨었다. 나왔다. <웃음> 가. 소란줄 알았네. 여기도 골뱅이 골뱅이 오호. 이건 좀커 보인다 역시 크구먼요이 아. 야. 끌고 가는 게 일이네 힘들어 죽겠네 여기 진짜 기본으로 1시간 이상 걸어서 들어왔다가 1시간 이상 걸어서 나가야 돼요 와이 대박이네 어쨌든 저는 오늘 목표 소라랑 골뱅이 달성했습니다 다음엔또 재밌게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가물입니다. 많이 잡았죠? 아 근데 이게 보통이라는 거 아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 가득 채워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와 골뱅이 진짜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성공적입니다. 감사합니다.